사길사사사 짜자잔 지금은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호텔 앞에 있는 어, 로비 같은 곳이고요 로비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그냥 호텔 건물 앞에 있고요 오늘 음, 날씨가 좋네요, 콜롬비아는 여기는 약간 <웃음> 꼭 상암 같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보면 약간 꼭 MBC 막 상암 그런 데 같아요 재밌네 그럼 좀 이따 또 뵙겠습니다 안녕 very oh, very wonderful yeah very i cool. h e a r f l a g story <laughs> right no so, t h e r has Colombia take care of you so yeah. far uh what is it is it okay a g e a l e sagel male sagel male sagel male sagel male 라디오하고 그런 일정을 끝마치고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방금. 아, 점심이죠?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방금 점심 먹기 전에 우리 팬들이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같이 해줬는데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광장 같은 데서 이 쇼핑몰 앞에 있는 광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서 그냥 다 같이 뭐 놀아볼까 했는데 저희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저희 팬들이 저희가 거기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그리 저희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저희의 사길래 말래 안무와 춤을 이렇게 출시더라고요. 저희의 프로프라이드를 선물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되게 너무 고마웠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쳤어요그렇죠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았어요 팬분들. 이아를요 <웃음> 야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브라질에서 먹었던 고기가 살짝 생각나있는데, 이게 조금 짭짤합니다. 뭔가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스는 없어요. 그리고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낮아요 이거. <웃음> 야, 야, 야. s 지않 e n 오랜만에 그네를 타보는 거야 아 너무 아파 이거 유후 아 아파 는데 먹으러 가 저희는 무 밥을 먹기 했죠? 콜롬비아 햄버거를 먹기 위해 멀리 멀리 가고 있습니다. o l l y Cabo, Cabo, Cabo, Cabo, Cabo, Cabo, Cabo, Cabo, Cabo, Cabo, Cabo, Cabo, c 하 b 가리레오, 가리레오, 가리레오. 원스 우리 약간 이스라엘 같은데. 하호 먹어, 먹습니다 다시. 볼롬비 뭐.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우후. 아 <웃음> 아, 냄새가 좋아요. 아세요, 아세요? 자, 메뉴를 한번 가봅시다. I like h a m b 와 나초도 <나이처도 웃음> 있었어. 어제 먹었었거 와, 야, 이렇게 빵도 다 고를 수있요 야채 담으수있어서브웨이 같은 거. 다 고를 수 있어요. 지겠나요 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외국 Bond p o k é m 이대박이다 지금 저희는 콜롬비아의 커피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것은 도티라는 커피래요. 도티는 커피래요. 아메리카노인데 약간 굉장히 산미가 많이 나는 아메리카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c o l a y e a y Very good. y o e e the g a m t d I s t I e e i t s very fast. c o m